고과장 처음 나하고 인테리어 할 때, 나를 조금 무시를 하더라고. 제가요? 어? <웃음> 아, 저 양반이 뭘 알아? 이러다가, 나중에는, 아, 어, 대표님 많이 배웁니다. <웃음> 그러더라고. 그랬잖아. 아니요, 무시한 건 아니죠. 저도 야, 어. 약간 얄팍한 지식이 있는, 있는 거를 이제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음. 저도 이제 끄집어 된 거지. 어. 제가 대표님을 무시했겠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인테리어도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인테리어는 틀려야 돼왜 틀려야 되냐면은 장사에 맞게끔 장사가 잘될수 있게끔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하고 인테리어를 해줘야 되거든 똑같아 아파트 인테리어도 그 주부가 뭘 원하는지 그 주부가 생활할 때뭘 중요한지 이거를 판단해서 인테리어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무턱대고 이쁘게만 하면 은 인테리어는 안돼 그래서 장사하면서 내가 느낀 거를 그 전에 우리 형님 있어. 같이 인테리어, 그, 지금, 나하고 계속 같이 했던. 그 형이 나한테 많이 배웠어. 예전에는 그냥 이쁜 것만 맞추고했는데 그게 아니라, 이제 많이 바뀌었지? 그 형이 이제 나한테 다 물어봐. 그리고 또한 가지는, 요즘 프랜차이즈. 인테리어 하는 거 보면은, 딱 2년만 버티자. 1년이나 2년만. 그 마구리로 다 하잖아. 근데, 잘하는 집에서는 절대 그게 마이너스거든 시간을 조금 들이더라도더 튼튼하게 해주고 칠을 한번 하더라도 그냥 한번 칠하지 말고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 인테리어 할때 바닥 칠을 할때한번을로네 왜냐 그만큼 또또 또 인건비기도 렇고또재료비되니까 근데 <웃음> 미리 얘기를 해야 돼한세번 발라 달라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충분히 튼튼하게 리스를 세번 발라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비용 추가하면 되거든 할 때. 근데 그거 안 했을 때는 나중에 다시 해야 돼. 사실 한번 바른 거랑 세번 바른 거랑 차이는 별로 안 나고. 많이 나지.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. 음. 고깃집 같은 음, 경우는 음. 코팅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음. 왜냐하면 세번 바르면 아무래도 음. 쿠션감이 음. 생겨버려가지고 음, 음. 좀 미끄러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쵸. 일부러 좀 코팅하는 것도 있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. 저도 그렇거든요. 음. 프랜차이즈 공사는 기성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. 아파트든 음식점이든 그 사람이 음.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성향이고 최대한 음. 적은 행동 동선으로 음. 최대한 더 많이 음. 움직일 수 있게 그거를 그치. 연구해주고 그 사람의 맞춤을 음. 짜주는 게 이제 저희 음. 인테리어라고 생각하거든요. 여기서 또 음. 대표님이 또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음. 제가 또한번 다시 떠올리고 공부하게 되네요 음, 맞아 맞아 <웃음> 야 끊임없이 공부야 나도 아직도 놓쳐 진짜 사실은 아직도 놓치고 아 저거 저거 하나 내가 듣때 놓쳤구나 하면 또 후회가 되는 거야 인테리어가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 그뭐뭐 어, 뭐 이런 오늘은 뭐 이제 고기 판 얘기지만 이판 얘기하면서도 인테리어에 다녹혀져 있어 사실 이게. 네. 예.